안녕하세요. 단니쌤입니다 제가 지금 신문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도입해도 한국 노인빈곤율 38% 100명 중에 38명이 노인빈곤이라고 합니다.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참 암울한지 기사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노후에 가난과 빈곤에 빠질 확률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한번 통계로 살펴볼까요? 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요 아까 OECD 국가 최고라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퇴한 연령층 10명 중 7명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약 67%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음,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7명은요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죠 빈곤입니다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에 따르면 2020년 파산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자는 법원이 파산 신청자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 파산이 급격히 늘면서 전체 파산 신청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무려 40% 그러니까 전체 파산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40%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더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노인 파산의 비율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한 15년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은퇴자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자신의 노후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나요?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험들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거든요 제가 노년에 다가올 수 있는 위험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투지 다니쌤 자, 첫 번째는요 자녀 리스크입니다, 자녀 리스크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내 자식한테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어,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결혼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응답자가 3명 중 1명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주택 마련시까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라 주택 마련도 도와주겠다는 비율이 27.6% 거의 한 3명에 한명꼴 되죠. 또 취업 전까지 지원하겠다가 20.5%로 조사됐습니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이 요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또 성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교육비 말고도 결혼비용 또 주택 마련비용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줍니다. 자신의 은퇴, 노후준비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제 희생해 가면서 말이죠. 더큰 문제는요. 이 부담이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은퇴 후에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 리스크, 자녀의 학비, 결혼비용, 주택 마련비용 때문에 노후에 부부가 빈곤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혼 리스크입니다. 이혼 리스크. 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총 473만 2천 가구입니다. 자, 이 가구 중 35%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어, 이해되시죠? 어, 65세 이상 100명 중에 35명이 혼자 사는 노이라는 인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네. 이런 또 통계청에 이혼 통계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8.7%.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38.7%. 네. 이혼 비율입니다. 어... 전체 인구의 이혼 비율이 아니라 이 이혼 비율, 비율은 중노년의 이혼 비율입니다. 보통 한2삼 30년을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통계를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10쌍 중 4쌍은 요 중노년층의 이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노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반씩 나눠 갖게 되잖아요. 어, 살던 집도 또 현금도 그럼 어떻게 되죠? 노년의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더큰 문제가 있어요. 재산도 반으로 줄게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 아프면 누군가의 이제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의료비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 수명을 건강 수명이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에 우리 기대 수명 그러니까 실제 기대 수명이 있는데 이 기대 수명은 이 건강 수명을 포함한 나이죠. 그러면 기대수명에서 이 건강수명을 빼면 유병기간이라고 해요. 어, 즉, 이 유병기간은 내가 타인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만 살수 있는 그 기간, 이건 유병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장수 사회가 되면서 이 유병기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내가 병이 걸려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기간, 한 달, 1년, 2년? 아닙니다. 어, 이거에 대한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2021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유병기간은요. 평균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일주일만 입원해도 굉장히 답답한데 병이 걸려서 10년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병기간,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길까요? 네, 여성이 더 깁니다. 아, 한 2.6년, 한 3년 정도 더 긴데요. 여성의 유병기간은 무려 11.6년이고요. 남성은 9년입니다. 자 이렇게... 10년 이상의 유병기간 동안 많은 의료비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돈도 빠듯한데 의료비 부담까지 생기면 오래지 않아서 노후 빈곤으로 갈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계 지출 중에서 의료비 지출 부분이 50대가 6.2% 그런데요, 80대는 무려 17%로 그 지출이 확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80대가 50대보다 의료비가 요 3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왜 특히 음, 이제 치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치매는요. 한번 걸리게 되면 이 환자한테 들어가는 연간 관리 비용 여러 가지가 있겠죠. 최소 통계적으로 보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런 데 다양한 의료비가 노후에 빈곤으로 빠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간병비 리스크입니다 간병비 리스크 우리가 아까 이제 의료비 리스크도 말씀드렸는데 병원비보다 더 크게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간병비입니다 이제 암이나 이제 치매 같은 병이 걸리면 이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관리를 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로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간병 비용이에요 어, 물론 이제 자식이 직접 이 부모를 간병해 주면 좋은데. 요즘 그런 자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아픈 내 남편, 내 아내를 대신해서 배우자가 간병을 해주면 좋은데 이 간병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뭐, 대소변을 받아내야 한다면 막 안고 옮기고 이래야 되는데 젊은 부부도 아닌 고령자에게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간병인 고용하게 되면 뭐 최소 100에서 20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의료비 외에 이 간병비 부담 때문에 노후빈곤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작년에 오셨던 분인지 기억이 나는데요. 50대 맞벌이 부부예요. 남편이 이제 대장암 사기여서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서 거의 한 1년 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 이용해서 또뭐 저녁에 와서 간병을 했는데 체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병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간병인을 뒀는데 간병인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매달 병비 이외에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살던 집을 파시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 그 남은 돈으로 병원비 또 간병비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후에 병원비 위에 간병 비용으로 들어가는 이 비용이 빈곤으로 가는 또 위험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노인이 축복받을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 통계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래 사는 이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노후 빈곤 네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미리 준비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다 막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 앞으로 단위 팁에서는요. 이네 가지 노후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후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데 이네 가지 리스크를 잘만 관리한다고 하면요. 이 노후, 인생 이막을 더 행복하게, 더 풍요롭게,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